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우, 정말 이제는 봄이왔나 봐요. 진짜 완연한 봄인데, 어, 화훼단지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예쁜 것들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좀 먹어보고, 요거는 애기똥풀이라는 꽃인데, 그 화산석인가요? 요거 밑에 받침대, 이거 화분처럼 이렇게 쓰는 건데, 너무 예뻐서이렇게 <웃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사다가 심어봤습니다. 아 너무 이쁘죠? 4월 한 중순 정도면 나오는 게 이제 꽃게예요. 꽃게가 나오면 간장게장하고 양념게장들 많이 담아드시잖아요. 어,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저는 한번 담아봤습니다. 냉동꽃게로 담았어요. 한번 레시피대로 담아보세요. 국간장 한컵 그리고 진간장 한 컵. 그리고 물엿 한 컵. 백설탕 한 컵. 그리고 물두 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정종 한컵 들어가고요. 미, 향, 소주잔으로 반컵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 한 방향으로 계속 저어 가면서 네, 설탕을 녹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불에 올려서 센 불로 끓여줍니다. 자 끓으면 불을 중불로 줄이세요. 중불로 줄이시고 한 10분에서 정확하게 한 15분 정도만 끓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끄세요. 간장물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간장물이 완전히 식으면 그때 생강, 그리고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법칙을꼭 지키셔야 돼요. 고춧가루 선택하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고운 고춧가루를 좀 사용하면 좋은데 대부분 가정집에서 고운 고춧가루를 이렇게 구비해 놓고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고춧가루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건어 제가 고춧가루를 3컵에서 4컵 정도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고춧가루 마다 그. 불는 정도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3컵에서 4컵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 혹시나 이제 가정집에서 그걸 구비하고 계신다 하면 되도록이면 이제 고운 고추 1에 음, 고춧가루 한 3컵 정도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이제 숙성을 양념을 시키면 그리고 나서 하루 후에 꺼내셔서 뭘 하냐면 지금 이게 풋마늘 이에요 요거를 다듬어 가지고 채세 흙이 들어있는 거를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깨끗하게 다듬어서 어 풋마늘 한 10대 에서 한 12세대 정도 이렇게 준비하셔 가지고 뚱뚱뚱뚱 썰어주세요 양념이 숙성이 되면 고춧가루가 엄청 불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풋마늘을 가지고 이제 같이 많이 섞어주셔야 돼요 풋마늘때 썰어놓은게 양이 좀 되니까 두번에 나누어서 제가 양념에다 버무려주고 있어요 요렇게, 어, 버무려 주실 때, 그냥 버무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섞여, 섞어 주셔야 돼요. 섞어서,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 양념을 또, 착착착착, 이쁘게 이제 다듬어 가지고, 고상태로 그 냉장고에서 이틀을 더 숙성을 시킵니다. 금방 만들어서 드셔도 돼요. 되는데, 이 맛의 차이라는 게 오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일 숙성을 꼭 시키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그냥 시범적으로 닭다리살만 이렇게 사가지고 제가 양념을 발라서 지금 한번 구워보는 거예요. 오, 근데 이 양념 상당히 맛있어요. 이거 어, 닭다리, 닭고기 여기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양념이고, 어, 여기 새우장 담아서 때 있잖아요. 그 새우장도 살만 발라가지고 이렇게 양념을 해놓으니까 이 양념하고 너무 어우러, 잘 어우러지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만들어 먹었는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꽃게를 더듬어 볼 거예요. 냉동 꽃게이기 때문에 살짝 그 개뚜껑이 열려야 되니까 녹여야 하거든요. 저는 소금 두큰술에 1리터를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2리터면 한네큰술 정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소금물에 냉동 꽃게를 한 5분 정도만 담가 놓습니다. 개 뚜껑만 열릴 수 있으면 되니까요. 너무 많이 담가 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1차적으로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대고 어, 칫솔 깨끗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부적 부서 닦아주시고 난 다음에 소금물에 담가 놓으시는 거예요. 살짝 녹으면, 이제, 개하고 개뚜껑고 분리를 시키죠. 그래서 몸통만 이제 분리를 한답니다. 꽃게가 살짝 녹으면, 개하고 몸통하고 개뚜껑하고 분리를 시켜주세요. 개뚜껑에 그, 있는 그 내장이 좀 싱싱하면 괜찮은데 좀덜 싱싱하다라는 느낌이 딱 드시면 그냥 그건 찌개거리로 빼세요. 그게 좋아요. 어차피 몸통만 양념게장은 많이 먹으니까요. 특히 냉동꽃게는 더 그렇습니다. 봄꽃게는 생물로 들어오는 거는 그냥 드셔도 돼요. 근데 예, 냉동꽃게는 되도록이면 개뚜껑에 뭐, 있는 내장 안 드시는 걸로 음. 그렇게 해서 양쪽 그 날개 부분 그쪽을 이제 제거하고 나서 거기 흐르는 물에 거기를 깔끔하게 씻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을 잘라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물기 제거된 이제 꽃게를 양념과 함께 버무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양념이 좀 뻑뻑해요. 그래서 어, 버무리실 때 조금 더 이제 신경써서 버무리셔야 되는데 여기 나중에 버무려 놓으면 꽃게에서 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약간 물기가 생기면서 좀 양념이 좀더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 버무리셔가지어 냉장고에서 어, 하루 정도 숙성 시키면 그 다음날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으세요 완전 밀폐되는 그런 그릇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에 하루 숙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꺼내 오셔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왜냐면 양념이 거꾸로 이렇게 되면 밑에 있던 양념이 위로 넘어오면서 맛있어져요 양념이 골고루 섞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담아 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냉동꽃게로 한게 너무 아쉬운데 어, 4월 중순 이후쯤 되면 이제 알이 찬그 암꽃게가 나와요 그걸로 담아도 너무 맛있죠 그때는 또 제가 또 간장게장을 한번 담아 보려고 지금 미리 어, 선주분을 해 놓은 상태예요 아는 분한테 아 근데 이렇게 만들어 먹으니까 어, 굳이 많은 양념 재료 안들어가도 어, 충분히 맛있는 맛이 나온답니다 요거 아주 대박 레시피 거든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 만들어 보시고 맛있다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 소개도 많이 좀 시켜주세요 이 레시피로 만들어 드셔 보신 분은 엄지 척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구나라고 하실거예요. 자 그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금요일날 다시 뵈어요. 감사합니다.